영상 합성효과, 혼합, 블렌딩 모드, 프로젝트 두 개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새로 만들기 클릭합니다. 그리고 16대 9로 열겠습니다. 이미지 에셋에서 단색 배경, 검정색 배경을 선택하겠습니다. 레이어에서 텍스트 선택하고 단어 하나를 써줍니다 그리고 서체는 두께가 가장 두꺼운 걸 선택하고요 그리고 크기는 화면 가득하게 채워줍니다 그리고 여기를 눌러 보시면 캡처 후 저장 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화면을 캡처해서 이미지로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이번에는 그 바탕의 색깔을 바꾸어 줍니다. 하얀색으로 바꿔 주고 글자색도 검정색으로 바꿔 줍니다. 그리고 캡처 후 저장해서 이미지로 저장을 두장 했습니다. 텍스트 클립은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손글씨를 이용해서 도형을 그리겠습니다. 도형을 흰색 배경의 도형은 검정색을 선택하고 도형을 그리겠습니다. 저는 원을 그려 보겠습니다. 원을 크게 하나 그리고 음 위치를 중간쯤에 맞추어 주겠습니다. 위아래 중간 그리고 왼쪽으로 배치하고 도형을 세 개를 그릴 거라서 어 왼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송글씨를 선택하고 도형을 하나, 요번엔 조금 작은 거를 선택, 조금 작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택해서 위치를 나란히 맞추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형을 그리기 위해서 손글씨 선택하고 도형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위치를 맞춰주는데, 아, 화면 바깥으로 나가면 이거 도형이 잘려 버리네요. 그래서 다시 삭제하고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번엔 아주 작게 원을 그려서 위치를 맞추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위치를 맞추어 주고 이번에는 동영상으로 저장할 거라서 이 도형이 나타나는 시간차를 조금 두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도레미 형식,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도록 클립의 위치를 옮겨 주겠습니다. 네, 클립의 위치를 옮겨서 차례대로 나타나는 영상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보내기 눌러서 동영상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동영상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 다 손글씨를 삭제하고 배경색을 다시 검정색으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손글씨를 추가해서 도형 색깔을 이제 도형 색은 흰색으로 하고 배경은 검정이고 도형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음 아까 전에 그 그렸던 것을 도형을 색깔을 음 변환 시킬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기능이 없어서 그냥 새로 도형을 그려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작게 도형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나란히 맞추어 줍니다 이거 똑같이 이것도 시간 차이를 두서 클립을 오른쪽으로 조금씩 밀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으로 저장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이 두개 저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끝났으니까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새로 만들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음, 동영상 에셋에서 저는 동영상. 동영상 하나를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온 영상은 음, 앞으로 만들 영상의 배경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빨간 기준선을 앞에 맞추고 레이어에서 아까 전에 캡처했던 이미지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화면 분할을 선택한 후에 화면 가득하게 채워줍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혼합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것입니다. 혼합은 두 개의 영상을 잘 섞어준다 이런 느낌인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한 번씩 눌러 보시면, 음, 그 모드마다 다 다른 느낌이라는 걸 눈치채실 겁니다. 여기에서 오늘은 하얀색 배경에는 스크린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다시 빨간 기준선을 끝에 맞추고 글자 끝에 맞추고 레이어에서 아까 검정색 배경으로 글씨를 써서 캡처한 이미지를 불러 오겠습니다 불러와서 이번에 혼합 기능 혼합 기능에서 어, 이것도 한번 다 눌러 보겠습니다 검정색인 것과 흰색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검정색 배경일 때는 곱하기 모드를 선택했습니다. 글자가 뻥 뚫려 보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크로마키 효과 대신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영상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동영상 에셋에서 영상 하나를 불러와서 배경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위치를 빨간색 기준을 맞추고 그리고 레이어에서 이번엔 레이어에서 아까 전에 동영상으로 저장한 거 도형 그린 거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와서 화면 분할해서 화면 가득하게 채워줍니다. 이렇게 채워주고 여기도 똑같이 혼합 혼합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혼합을 선택하고 어, 아까 전에 하얀색이면 스크린 스크린 기능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뻥 도형이 뻥 뚫려 보이면서 밖에 배경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옆에 빨간 기주선 놓고 레이어에서 아까 전에 검정색 배경, 도형, 영상을 불러와서 화면 가득하게 채워줍니다. 네, 그리고 혼합, 혼합을 선택하고 검정색일 때는 곱하기, 곱하기 누르면 이 도형이 뻥 뚫려서 뒤에 배경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디어에서 이미지 단색 배경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저는 검정색으로 불러왔고요. 어, 이것은 길이를 조금 늘려 주겠습니다. 밑에 동영상 추가할 것이 있어서 길이를 적당히 늘려주고 그리고 레이어에서 어, 아까 전에 도형으로 만든 영상 그거 불러와서 화면 가득하게 채워줍니다. 이거 이제 미디어 레이어에서 미디어 선택하고 어, 제가 영상이나 사진 준비하라고 했지 않아요. 걷기 사진 영상 4개를 추가하겠습니다. 큰 원에는 어, 영상을 2개를 넣을 거고 네, 두 번째 영상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시켜줍니다. 네, 이제, 원, 원의 크기에 맞게 영상의 크기를 작게 맞추어 줍니다. 영상 크기에 맞게, 아니, 도형 크기에 맞게 영상을 줄여서, 어, 윗부분, 그러니까 동그라미 윗부분, 아랫부분 위치해서 맞추어 줍니다. 음, 세번째니까 이게 어떤 걸할 것인지 대충 짐작을 하시겠지요 큰 원에는 영상 두 개를 보여지게 할 것이고요 작은 원에는 각각 영상이 하나씩 보여지게 배치를 할 것입니다 크기는 원의 크기보다는 약간 크게 해야지 이게 원 안에 여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네, 세번째 영상을 추가하겠습니다 크기는 두번째 원 크기보다 약간 크게 영상의 크기를 맞추어 줍니다 대신에 너무 크면 다른 영상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너무 크게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세번째 동그라미에 넣을 영상 추가하겠습니다. 세번째 동그라미는 아주 작기 때문에 영상의 크기를 많이 줄여서 위치시킵니다. 도형 크기에 영상 크기를 모두 위치시켰으면 이번에는 도형 클립을 선택하고 왼쪽 상단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도형 클립이 맨 앞으로 오게 되고 여기서 혼합 선택하고 어, 흰색 배경이니까 스크린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도형 안에 영상이 쏙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리고 옆으로 이번에는 검정색 배경 불러와서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검정색 배경 레이어에서 미디어 선택하고 검정색 배경인 영상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화면 분할에서 화면 전체에 크기 맞추어 주고 이번에는 레이어가 제일 위에 있으니까 그냥 혼합 바로 들어가있습니다 검정이니까 곱하기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영상의 위치가 잘 맞지 않죠? 해결 방법은 영상을 분할해서 따로따로 따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그냥 두고 잘린 뒷부분을 영상을 위치를 원 크기에 맞게 원 안으로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상도 원에서 비껴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영상도 잘라서 두 개로 나누어서 앞에 건 그냥 두고 두 번째 영상 뒤에 부분을 선택하고 위치를 원 안으로 위치시킵니다. 혼합 기능의 스크린과 곱하기를 사용해서 새로운 영상 효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